자,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id 음, 어, 선택자, 그리고 우리가 태그 선택자 두 가지 배웠죠. 하나 남았어요. 좀만 참으세요. 힘드시지만 자, 클래스 선택자라는 걸 해볼 겁니다. 클래스 선택자 우리 실습 환경을 마련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selector 1.html을 저는 복제해서 2. h t m l 로 바꿨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바꿔야겠죠. 자, 해볼게요. 자,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제가 태그 선택자를 통해서 디자인을 했고 또 클래스 선택자를 통해서 또 다시 디자인을 했습니다.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html 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이 끝에 있는 이 li라고 하는 저것을 우리가 선택자로 어, 디자인을 하고 싶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렇게 하면 될까요? id는 예를 들면 active라고 할게요. 자 우리가 디자인하고 싶은 그 태그들에 대해서 똑같은 아이디 값을 주고 그리고 샵 액티브 라고 하고 이번엔 뭘 해볼까요? 자, 에디터한테 한번 물어보죠. text decoration 이라고 하니까 제가 쓴 에디터는 저한테 추천을 해주네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. line-throw 이걸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activ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, 이거 active보단 deactiv가 더 좋을까요? <웃음> 이름이 예. d e a c t i v 로 합시다. 왠지 line-throw는 저거는 뭔가 취소선 같은 거잖아요. 그죠? 예, 이렇게 해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물론 작동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계약 기반이에요 어떤 계약 기반이냐면 약속에 대한 계약 기반입니다자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하냐면 여기 있는 id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클래스로 바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클래스 중에 deactiv e 라고 하는 속성값을 가지고 있는 태그에 대해서 효과를 주는 선택자는 샵이 아니라 점입니다. 이렇게 되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선택자 중에서 어... 클래스 값이 디액티브인 태그에 대해서 어... 선택한 선택자가 되는 겁니다. 해볼게요. 똑같죠?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왜 제가 아이디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자, 아이디라는 말과 클래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. 자, 우리가 학교에서 음, 학교에 학생이 천명이면 그 천명을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도입하나요? 학년 그리고 반 1반, 2반, 3반 그리고 그 반을 영어로 클래스라고 하죠. 즉, 클래스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관리하기 쉽도록 그룹핑하는 것이 바로 클래스입니다. 하지만 학교에서는 클래스라는 개념 뿐만 아니라 한명한 한 명의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식별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? 학번, 또는 국가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그 아이디가 속해 있는 어 아이디는 단한 번만 등장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여러 개면 안 되잖아요 같은 번호가 그렇죠? 학번이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 사람은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ID라는 것은 어, 이웹 페이지에서 select라는 값을 ID로 사용했다면 다시는 select라는 값은 등장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대신에 여러 번 등장을 해야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라는 속성을 통해서 그룹핑을 해주셔야 돼요. 예, 이름이 같아진다. 이름을 같이 설정하면 그 이름으로 그룹핑이 된 겁니다. 예, 그런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클래스 선택자는 꼭 우리가 음... 같은 이 태그 명에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. 예를 들면 h1 그리고 수업의 순서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클래스는 deactive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h1 이라고 하는 태그에 클래스 값이 적용되면서 deactive의 이 decolation 이 선언이 적용된 결과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. 즉, 여러분이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같은 태그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태그도 그룹핑해서 묶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예,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, 세 가지의 선택자, 태그 선택자, 아이디 선택자,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 이세 가지를 다 배우셨고요. 축하드려요. 그리고, 아이디 선택자는 단한 번, 클래스 선택자는 여러 번 등장해서 그룹핑한다 그것이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, 요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.